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장규성입니다 어, 오늘 여러 가지 어떤 희귀성, 희귀성 질환에 대해서 한번, 희귀성 질환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좀 치료라는 말을 좀 이렇게, 뭐, 이 확신감 있게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쉽지는 않은데, 근데, 우리는 그냥 저는 조금 그런 확신이 있어요. 어,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을 또 목격을 하고 있고, 만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희귀성 질환, 현대의학에서 희귀성 질환, 혹은 뭐 면역 체계 문제, 혹은 호르몬 이상, 뭐 유전자, 유전적인 요인, 어떤 또뭐 각종 정후군이라는 병이 에요 정후군, 뭐 과민성, 대장 정후군, 쇼그랜 정후군, 뭐크론병도 있고요. 루푸스병뭐 하여튼 뭐 매니에르 증상 그 사실은 이렇게 이상한 이름을 붙여놓는 것들을 거의 다 이제 희귀병이라 해 희귀성 질환이라는데, 희귀성이라는 거는 원인을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을 참 절망하게 만들거든요. 너무 절망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제, 아, 그렇게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존에 알고 있던 희귀성 질환. 그러니까 뭐 약을 먹어도 안되고 병원에 가도 뚜렷한 해답이 없고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희귀성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에서뭐 아 의사분이 이거 뭐 치료할 수 있다 이래서 치료된 사람들은 아 그걸 희귀성 질환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죠 근데 아무리 병원을 쫓아다니고 무슨 짓을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그런 병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오늘 뭐 하여튼 뭐 심지어 목에 이물감 뭐 만성 비염 또 천식 그죠 뭐 알레르기성 질환 그 사진은 제가 왜 이렇게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어아좀 강하게 말씀드리려면 제가 같은 사람이 여러분한테 아 이거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강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지 않아요제 제 말을 듣는 분들이 물론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은 제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시겠지만 혹시나 처음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도대체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아마 이렇게 또 들이대고. <웃음> 그래, 그러니까 하여 이상한 잣대로 이 사람을 보,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근데 제가 이렇게, 여, 어, 뭐, 세미나를 진행하고 또 이렇게 어떻게 우연찮게 만남을 갖고 전화 상담을 갖고, 뭐또 이런 분들을 보면 말도 못하는 증상들이 좋아졌다. 심지어 뭐, 제가 기존에 여러 말씀드렸죠. 그죠? 뭐 발기부전이 치료가 됐다니 목에 이물감이 빠졌다니 크론병이 치료가 되고 있다니 매니엘의 증상이 치료가 됐다니 뭐 하여튼 아토피가 많이 좋아졌다니 뭐 천식이 많이 좋아졌다니 이런 것들을 너무 계속 목격고 제가 사실은 그런 증상들에 대해서 동영상을 올리지도 않았어요. 올리지도 않았는데 아, 좋아졌서 고맙다고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고, 제가 도대 어떻게 이런 분들을 좀 효과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나. 물론 제 동영상을 우연찮게 찾으셔서 이렇게 보게 되신 분들이 이제 도움을 받았는데, 세상에 많은 분들이 어떤 그 병원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어떤 병원을 의지하는 부분, 들 들이 그요 사실은 이제 병원이 우리가 인간의 상식으로 찾을 수 있는 마지막 단계죠. 그죠. 더 좋은 병원, 더큰 병원, 심지어 외국까지 찾아갔어그 근데 문제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희귀성 질환, 혹여나 이 동영상을 가, 가지신 분들 가운데 자, 이 동영상을 보시면 조금, 제가 좀 희망을 드리고 싶어요. 희망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어, 여러분들 더 힘들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일절 없어요. 제가, 저도 거의 20년 동안 온갖 병, 진짜 뭐 병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막뭐 소화불량부터 시작해서 막뭐 채끼정상? 하여튼 뭐 일일이 다혈할 수 없는 그런 정상들을 제 몸에 안고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의 마음을 백배 공감을 하고 어떤 여러분들 가족 친지들 보다도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든 도와드리면 좋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이렇게 동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음. 여러분 들 한번 들어보세요 제 말을 굳이 믿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각이 있고 이성이 있다면 제가 하는 말을 좀 들어보시고 판단을 해 보시는 거예요 판단을 해 보시고 또 맞다고 생각하면 어떤 것들을 실행을 해보시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하라는 것들을 어떤 것들을 좀 해보시면 여러분 몸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그것도 빠르게 일어나요.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루만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루도 안 걸릴 수가 있어요. 몇 시간 만에 변화가 실제로 나타납니다. 저는 이제 세미나에 오신 분들한테 가끔가다 이런 말씀드요 병의 치료 과정에서 제일 나쁜 게 뭐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약을 먹어도 변화가 없고 병원에 가도 변화가 없고 뭐 호르몬 주사를 맞아도 변화가 없고 스테레오이드 주사를 맞아도 변화가 없고 이게 제일 나쁜 거예요 그런데 뭔가를 했는데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물론 긍정적인 변화가 더 좋겠죠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난다는 라 그런.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거기서 어떤 희망을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좋습다 일단 뭐, 서론이, 제가 동영상에 좀 이렇게 찍습니다. 서론이 굉장히 길고, 어. 근데 여러분들, 제 저를 뭐 이렇게 좀, 뭐 이런 판단 기준이 어떻게, 저를 뭐 교만하다, 뭐 이렇게 보셔도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본바대로, 경험한 바대로, 여러분들 돕고 싶어서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어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판단을 하시는데 이제 제 입장으로 이제 좀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모든 그 희귀병 증상들 있죠 심지어 피부병까지도 막 머리에 나타난 병 우리 몸에 나타난 거의 대부분의 희귀병들이 있어요 다리가 붓는 증상 뭐. 발목의 통풍 증상 발바닥의 문제, 발가락의 문제,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일어나는 거의 모든 문제는 딱두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혈액순환 장애예요. 혈액순환 장애. 자, 두 번째는 가스, 이제 창자 내에서, 이제 호흡기를 통해서 빠져나온 창자 내에서 발생하는 가스의 배출 기능 장애 현상입니다. 이두 가지가 여러분의 나타, 여러분의 몸에 나타나는 병을 일으킨 거예요. 심지어, 그걸로 말면 아마, 갑상선 항진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편도선염, 비염, 천식, 기관지 확장증, 폐쇄성, 폐질환, 심지어 치질까지도 이 문제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으시도 못 믿으세요. 저는 제가 확신을 갖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혈액순환 장애가 왜 일어나는지 일단 한번 봅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직업병이라는 거 있죠. 그죠 어떤 똑같은 동작을 똑같은 신체 부위를 이용해서 계속 사용하면 결국 직업병이 일어나요. 그쪽에 혈관이 변형을 일으켜요. 근육이 변형을 일으키고 한쪽이 커지면서 한 반대쪽 혈관은 좁아들기 시작합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어린애로 태어났습니다. 이 땅에 태어났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열심히 걸어 다니고, 머리 운동은 안 해주고, 머리 흔들기나 뭐 물구나무 서기나 이런 건안 해주고, 다리만 열심히 썼어요. 나이만 먹을, 먹을수록 아랫배가 튀어나오고, 얼굴은 찌그러들고, 가슴도 찌그러들고, 아랫배는 튀어나오고, 다리 혈관은 커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겠습니까? 이 혈액순환 장애예요 혈압이 올라가겠죠. 혈관이 좁아진 부분이 있고 커져 있는 부분이 있고 장기 혈관이 커져 가고 창자가 변형을 일으키고 창자 내에 어떤 혈관들이 어떤 부분은 커지고 작아지고 대장 쪽 혈관이 커지고 창자 형태가 변하고 폐의 형태가 변하고 혈액순환이 잘 안될 수 밖에 없어요 일단 혈액순환 장애는 굉장히 큰 요인 중에 하나예요 자 두번째는 가스 배출 기능 장애 증상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부분이 현대의학에서는 실질적으로 거의 연구가 안 되어 있어요. 가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그냥 가스가 창자 속에 존재한다라는 거는 현대의학에서 알고 있는데, 이게 가스가 어떻게 배출되는지, 어떤 원리로 이게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현대의학에서 연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20년 동안 죽다가 살아났어요. 원인도 알수 없이 하루 종일 트림을 하시는 분들 원인을 알수 없이 하루 종일 방귀를 끼시는 분들 도대체 이, 이 많은 가스가 어디서 발생이 되고 있는가 현대의학에서는 원인 규명을 못 하고 있어요 왜 연구가 아예 일절 안돼 있어요 일절 안돼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현실이고 가스 배출 기능 장애가 소화불량을 소화 계통의 문제를 이렇게 하시요 또, 병비나, 만성설사나,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창자 속에서 짜 위산이 소화기능을 이제 12지향에서 여러 가지, 어, 효소들을 내면서 이제 소화 과정에서 가스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가스가 진짜 많이 발생이 돼요. 그 가스가 실제적으로 창자 내, 내로 이렇게, 어, 소화계통을 해서 흡수가 되기도 하고 대부분 흡수가 돼요. 그런데 일정 부분, 이제 우리가 필요 이상의 음식을 우리가 먹는 경향이 많은데 그 필요 이상의 스는 이제 응뇨 가스라고 해서 보통 이게 호흡기를 통해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창자 움직임과 폐의 움직임을 통해서 혈액 순환과 창자 움직임, 폐의 움직임을 통해서 식도를 통해서 이게 우리가 가스가 호흡기를 통해서 빠져나옵니다. 여러분들 가끔 이렇게 입속에 뭐 썰태 하얀색의 이물질이 있죠, 그죠? 입술에, 이를 보면 백태가 이렇게 양 입술에 끼거나, 원인을 모르게 코딱지가 계속 끼인다든가 목에 막 이물감, 뭐 가래 같은 거, 그죠? 가래가 끊임없이 형성이 된다든가, 이게 가스의 결정체예요 가스가 약간 유독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가스가 잘 빠져나오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잘 빠져나오지 못하고 목에 붓고, 입속에 붓고, 코 속에, 비강 속에 붓고, 막 이렇게 되면서 이제 온갖 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우리가 시각을 바로잡고 해결해 나가기 시작하면 현대의학에서 불치병 혹은 희귀성 질환이라고 여겼던 부, 부분들이 정말 한정없이 해결이 되기 시작해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걸 면역체계 이상이다 정상으로 보면 면역체계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대상포진 대상포진 현대에서는 면역체계 이상이라고 정의 내버려요 려 저는 그거 절대 면역체계 아니다 그거 피가 부족해서 그쪽에 혈액을 공급해주면 치료가 된다고 라 얘기하는데 현대에서 면역체계 질환이요쇼그렌군 면역체계 질환이라, 루프스병크롬병 면역체계 질환이라. 제가 보기 그 면역체계 질환 아닌데 면역 체계 질환이라고 현대에서 정의를 내려보니까 대다수의 의학을 공부하지 않은 일반 시민들은 그걸 면역체계 질환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아, 제자 오늘 동영상 올리 전에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부담스러운 게. 그뭐 이런 동영상을 올려 둔다고 해서 어떤 분들이 이걸 보겠는가 또 보면서 또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실 건가 하는 어떤 그런 두려움이나 어떤 좀 그런 걱정들이 좀 많았어요 그뭐 구독자 여러분들은 제 입장 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참 제가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어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일단은 아, 어, 희귀성 질환을 가질분 중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목에 특히 갑상선 항진증, 기능저하증, 목에 이물감, 만성 비염, 그죠? 침이 안 나오고, 침이 형성이 안 되고, 소화가 안 되고, 자 이게 어떤 보면 좀 대표적인 증상인데, 자 물론 모든 증상들이 소화가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예외적인 조항이 가스실금이라는 병이 있어요. 하루 종일 방귀를 끼는데 밥은 잘 드셔. 밥은 잘 드시는데 소화는 잘 돼요. 근데 문제는 가스가 방귀 형태로 나간다는 거예요. 가스실금이라는 병이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30초에 한 번씩 방귀가 나와요. 방귀를 못 끼면 이 사람은 배가 빵빵해졌어 못 견디는 거예요가르소 방귀를 뀌어요 방귀를 끼는데 이거 가스실금이라고 합니다 여성들이 이런 병을 가지시면 막 이상해져 그래요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죠? 근데 가스가 나가기 때문에 소화는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병은 병이에요 왜 가스는 원래 방귀로 나가는 게 아니고 호흡기를 통해서 아까 백태, 설때, 코딱지, 하품, 재채기 기침, 뭐 하여튼 이런 형태로 가스가 조금씩 조금씩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워낙 낮은 농도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야. 일반인들이 거의 몰라요. 실제로 현대의학의 어떤 의학을 공부하시는 의사분들도 그걸 몰라요. 그 저는 그냥 테스트 시험상을 보여드리죠. 이렇게 가스를 저는 인위적으로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안 믿으시니까 보여드리려고 하는. 보여드리려고 제가 여러분 웃기는 장면이지만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가스는 이쪽으로 나오게 돼있다 또 너무 많은 분들이 이쪽으로 나오는 게 맞다고 저한테 동의를 해 주셨고 또 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느끼신 분들만 이해를 하기 시작하는 게 그게 사람이 참 답답한 거예요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는데 여러분, 혈, 여러분, 혈관이 몸에 진짜 많이 망가졌어요. 그걸, 그걸 안 받아들이시면 무슨 약을 드셔도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요. 혈관이 어떤 부분이 커졌고 어떤 부분이 좁아졌다. 이게 답이 나오겠습니까? 약을 먹으면 좁아진 혈관이 커지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폐의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폐가 좀 커져있을 수도 있고 한쪽 폐만 커져있을 수도 있고 비대칭이 발생돼 비대칭이 창자가 변형이 됐어요 여러분 아랫배가 나오신 분들이 어.. 아랫배가 살이 쪘다 물론 살이 찐 거는 맞아요 근데 창자가 내려갔어요 아랫배 창자가 또 커졌어요 그 속에 가스가 가득한 거야 근데 아랫배가 나왔으니까 뭐 달리기를 열심히 하면 아랫배가 빠지겠지 안 빠져요 살은 빠지는데 아랫배는 안 빠져요 위하수 정상이다 막 희귀성 질환들이 있어요 창자가 위하수는 그러니까 위장과 창자가 전반적으로 내려가는 건데 약을 먹으면 그 창자가 올라오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걸 뭐 수술을 해서 뭐 창자를 들어 올리겠습니까? 어떻게 하시면 그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함정에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아, 저전 이런 말 진짜 하기 싫은데. 여러분들 그런 병들을 치료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포기하느냐? 안 믿느냐? 이이문제요 믿느냐? 끝까지 가보느냐? 자, 일단은 여러분한테 어떤 대처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 한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어떤 치료 과정들을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동영상 끝나는 시점에 어, 연계 동영상을 몇 개를 이렇게 걸어두겠습니다 그 끝나는 시점에 연계 동영상을 꼭 확인을 하시고 일단은 설명을 들으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설명을 여러분이 아는 만큼 건강해진다. 저는 세미나에서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병이, 누가 여러분 병을 만들었냐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병을 만든 거예요. 물론 유전적인 요인이 있어요. 혈관은 부모님한테 타고나는 거기 때문에, 유전적인 요인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은 하지만 내가 그걸 알고 있다면, 라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라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걸 안 가지면 여러분들 그러면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자식 세대까지도 그 유전을 혈관의 혈관 형태는 유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 형태를 그대로 타고나는 거예요. 부모님이 대머리면 자녀들도 대머리가 될가능성니까 두피혈관이 너무 얇게 타고나기 때문에 일찍부터 대머리가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탈모도 병인데 치료할 수 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탈모가 좋아지신 분들 많다고 제가 보고도 여러 번 받았거든요. 어떤 분은 머리가 너무 많이 나서 고맙다고 세미나에 찾아와서 인사까지 하러 오신 분도 계셨다라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하여튼 전반적으로요, 여러분들 이거는 안 알고 계셔야. 돼요. 혈액순환장애, 혈액순환장애는 어떤, 어떤 현상이 벌어나면 일단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몸 전체 혈관에 있는 피는 전반적으로 머리 꼭대기에서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떨어지기 시작해요. 머리에 피가 없다라는 게 아니고, 밀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밀도가 떨어져. 머리에서부터,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얼굴이 쭈그러지잖아요. 머리가 빠지고, 목이 가늘어지고, 이게 뭔가 하면 전체적으로 떨어지면서, 복부 쪽 다리 쪽 혈관은 점점 커져 가요 대신에 머리 쪽팔쪽 쪽, 가슴 쪽등 쪽의 혈관은 혈관을 비롯한 근육들은 다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왜? 피가 안 올라오니까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니까 다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상하 비대칭이라고 합니다 상하 비대칭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피가 떨어지면서 아래쪽 그러니까 결국 나이를 먹으면 다리 혈관이 다 커져요 다리 혈관이 보이죠 어린애들은 다리는 발에 혈관이 잘안 보여요 왜 아직 안 커졌으니까 근데 나이를 먹으면 40대가 지나면 막 발등에 막 핏줄이 막 이따만하게 생기고 막 하지 정맥류가 생기고 혈관이 난리가 나요 난리가 아 나요 왜 머리 쪽에 가슴 쪽에 있어야 될 피가 밑으로 다 내려가 있는 거야 열심히 걸어다녀서 아이스 스케이트 선수들 이상화 선수나 옛날에 아이스 스케스선수들막카지정명력이시절하려해요 축구선수들 열심히 뛰어다니다 무릎 다 나가고 일반인들이 오히려 그런 게좀 덜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 제가 걷는 부분에 대해서 주의하시라 자꾸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여러분이 건강이 나빠지는줄 모르고 자꾸 걷기가 좋다 걷기가 좋다 이러는데 걷기가 좋으신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걸안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자게 상하 비대칭이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걸 상하 비대칭이라고 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오른손 잡이나 혹은 왼손 잡이다, 혹은 잠자는 습관은 뭐 옆으로 잔다, 왼쪽으로 기울여서 잔다, 오른쪽으로 기울여서 잔다. 뭐이 뭐. 이, 뭐 일을 할때뭐 오른손을 많이 쓴다 무거운 걸들때 왼손을 많이 쓴다 이런게 이렇게 되면서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살아가다 보면 몸이 딱 절반으로 갈 가서 좌우 비대칭이 발생합니다 이 좌우 비대칭이 오른쪽 라인은 전부 다 크고 오른쪽 어깨는 높은데 왼쪽 어깨는 툭 쳐져 있고 어떤 분은 오른쪽 어깨가 쫙 쳐져 있고 이 비대칭이 발생이 된 거예요 몸은요 딱 절반으로 갈라서 오른쪽 다리부터 오른쪽 배, 오른쪽 가슴 오른쪽 목 오른쪽 얼굴로 향해서 피가 계속 순환이 됩니다 왼쪽은 왼쪽을 오락내려 가고 섞이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 좌우비대칭이 발생되면 혈액순환이 잘안 돼요 왜? 한쪽은 오른쪽은 혈관이 커져가기 시작하고 왼쪽은 혈관이 좁아져가기 시작하고 혈액순환이 안 되면 혈압이 올라가겠죠 어떤 분들은 아주 혈압이 떨어져 버리는 분들도 계세요. 아주 심각한 저혈압으로 가버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고혈압이나 저혈압은 한끗 차이, 한끗 차이.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이건 고혈압이다, 이건 저혈압이다, 이렇게 되어버리는데, 이걸 좌우비대칭이라고 합니다. 좌우비대칭. 그니까 러이 상하비대칭과 좌우비대칭을 맞추려는 노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그제도 동영상들을 꾸준히 이제 기본 동영상이라고 있어요 기본 동영상 기본 동영상은 대사정후군 치료법 1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찾았어서 그 동영상은 보시지 마시고 그 밑에 있는 댓글란을 보시면 기본 동영상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걸 꼭 보셔야 돼요 그걸 보셔야만 아 머리쭈머니를 어떻게 활용해서 제가 손에 머리주머니를 차고 있죠 그죠 머리쭈머니를 어떻게 활용해서 좌우 비대칭을 맞추고 또 상하 비대칭은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이게 좌우 비대칭을 맞추면 몸에 변화가 일어나요. 막 혈액이 막 소용돌이, 어떤 분데 그래요. 막내 몸에 혈액이 막 소용돌이 치면서 이동을 하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왼쪽 라인이 차가웠는데, 어느날 모래쯤을 착용했더니만 피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열감이 나기 시작했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도 똑같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모래쯤을 찾더니만은 몸에 안정감이 생기기 시작했다. 뭔가 흔들리는 어떤 막연한 두려움. 뭔가 이게 이 공황장애라고 하잖아요. 뭔가 뭔가 이렇게 아무도 이렇게 해코지를 안 하는데 자기가 불안감이 생겨요. 뭔가 불안해서 몸이 반응을 하는데요. 뭐 그걸로 다 공황장애를 설명할 수는 없는데 몸의 균형이 안 맞아도 공황장애가 생길 수가 있더라. 한쪽으로 피가 혈액이 잘 안가기 시작하면서 뇌로도 피가 공급이 안 되고 머리 주머니 활용법도 배워야 되고 아는 그 제가 그래서 아는 게 힘이다 는 아는 만큼 건강해진다 병원에 자꾸 들락날락하려건 자기가 알려고 하지 않고 자꾸 내 몸뚱아리를 병원에다가 그냥 의탁을 한다는 라 거예요 고쳐주세요 그런데 현대의학에 그래서 치료를 하는 방법을 모르는데, 모르고 있는데, 거기 가서 고쳐달라 그러면 고쳐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고쳐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고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 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방법은 알려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적용하느냐, 또 얼마만큼의 지식을 또 가지느냐에 따라서 치료의 성패가 달려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너무 잘해서 계속 치료를 올라가고 어떤 분들은 중간에 가다 가 중도 포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2차 자각 증상 때문에 막 활짝 놀라서 도망가 버리는 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도 계시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이제 그 혈관의 상하 비대칭 좌우 비대칭적인 요소를 반드시 해결해야 을 됩니다 그리고 가스 이동 체계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여러분한테 제가 테스트를 하나 해볼게요 테스트를 테스트 여러분들 그냥 제가 이렇게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테스트를 한 가지만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치료 과정을 제가 할 수는 없어요 네? 근데 테스트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제가 이걸 차고 있는데 이걸 모래주머니를 뭐 여러분들 구입하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 그냥 이게, 이게, 안정적이 찾을 수 있는 모래주머니인데, 여러분들이 임시모래주머니를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어? 양말을 이용한 임시모래주머니에요. 자, 여기에 스카치 테이프로 이렇게 묶었는데, 자, 여러분들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해보셔서,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해보시고, 어? 내 몸에 예 지껏 안 느꼈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긍정적인 변화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제 말을 믿기 시작할 거아니냐는 거야. 그죠? 믿기 시작할 거 아니냐. 믿어야, 사람이 믿어야 뭔가를 또 계속 진행을 할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험을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 모래주머니인데, 이게 어떻게 만드냐 하면, 이제 쌀을 이용합니다. 집에 여러분들 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 하여튼, 응용도 해 보세요. 응용도 해 보신데 약 100g 정도. 아, 100g 좀 작을 수도 있어요. 100g에서 150g 정도.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 종이컵 아시죠? 이제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 마실 때 나오는 종이컵. 작은 종이컵이에요. 또 이따만한 컵 정도 하지 말고 예, 상상을 해 보세요. 종이컵에다가 살을 하나 가득 혹은 조금 부족하게. 자, 너무 두려우신 분들은 조금 부족하게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 가득 담으면 약 160g이에요, 160g. 종이컵에 쌀을 아 종이컵은 한 170, 180이 나오겠다. 그 우리 그 쌀을 담는 그왜쌀 전용 컵이죠, 플라스틱 컵. 고기 하나 가득 담으면 약 160g 정도 돼요. 그한 150에서 160그 커피 자판기의 종이컵은 조금 더 많이 나오니까. 그냥 한맨 꼭대기에서 조금 내려오세요. 그러니까 한컵 조금 덜 되게 네? 한컵 조금 덜 되게 한 1cm 정도 내려오세요. 종이컵은 그러니까 계량컵, 쌀 전용 계량컵은 가득 담아도 됩니다. 가득 담아도 되고 조금만한 거니까 쌀 전용 계량컵은 가득 담아도 되고 그러니까 한 150g 정도 되는 어, 머릿주머니를 만드는데 비닐봉지에다가 넣으세요. 비닐봉지에다가 그 살을 넣고 그죠? 그리고 비닐봉지를 묶으세요. 흘러내리면 안 되니까. 왠가이면 살에서 먼지가 나오거 먼지가 나오니까 그대로 사용하면, 어좀 건강에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비닐봉지에 담아서 그걸 묶으세요. 묶어갖고, 집에 있는 이제 그 남자용 양말 있잖아요. 뭐 없으면, 뭐 여자용은 또목 있죠. 스타킹 같은 것도 괜찮아요. 스타킹. 어 여성들은 스타킹 같은 것도 괜찮고. 하여튼, 일단 집에 있을 때 테스트를 해보시라는 거야. 주말이나. 그죠 저녁 시간 때나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시고 만약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어떤 응용 방법, 뭐 저처럼 이런거나 인터넷에서 손목 밴드 혹은 모래주머니, 어, 뭐 아디다스에서 나온 것도 있고, 뭐 나이키에서 나온 것도 있고 그냥 뭐 중국에서 들어온 것도 있고 막 여러 가지 형태가 있더라고요 예쁜 것도 있고 그걸 잘 응용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 100, 100에서 한 150g 정도의 무게. 100g도 통해요. 근데 좀 약해. 그러니까 한 150g 정도. 이제 어린애들은 좀 많이 약해야 되겠죠. 한 100g 정도 해야 되고 남자들은 한 150, 160 정도 가도 괜찮아요. 근데 체력이 너무 떨어지는 분들은 조금 낮추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테스트. 그래서 이제 양말 속에 비닐로 묶어서 양말 속에 집어넣고 이걸 발목에다가 끼울 거예요. 발목에다가 스카치테이프를 이렇게 발목에 끼워서 감는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음. 자 이걸, 이걸 이제 발목에다가 아, 자, 여기 발목 있잖아요 네, 이걸 스카치 테이프로 바로 묶어서 들어가면 좀 곤란하니까 일단 양말을 일자형 양말 이렇게 발목에 휘 감습니다 휘 감아서 끄트머리를 스카치 테이프로 이렇게 묶어 버리면 돼요 붙여보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이게 다리에 어 이제 무게감을 왼쪽 다리입니다. 왼쪽 다리. 자 왼쪽 다리입니다. 오른쪽 다리 아니고 왼쪽 다리입니다. 왼쪽 다리에 이렇게 차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차고 계시는데 자 이거 이걸 왜 차느냐 하면 이제 아 소화불량 이 있는 분들이라아 소화불량 증상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분명히 도움이 돼요 근데 보세요 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어, 이 왼쪽에 차는 걸 절대 앉아 있을 때만 차고 계세요 앉아, 있,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때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때만 착용을 하세요 어.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때 심지어 소화가 잘안 되시는 분들은 바깥에서 식사하실 때도 차도 돼요 앉아 있으니까 또 회사에서 근무할 때도 차도 돼요 앉아 있으니까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도 차도 돼요 앉아 있으니까 대신에 화장실 갈 때는 벗어야 돼요 걸어 다닐 때는 반드시 벗어야 됩니다 자 주의사항입니다 주의사항 왼쪽 다리에 약 100에서 150g, 160g을 착용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몸 상태에 맞게 착용하세요 여러분들이 몸이 아주 망가져 있는 분들도 계시고 연령대가 아주 어린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계세요 100g에서 약 160g 정도 중량입니다 그죠? 종이컵 하나가 160g 이에요 170g 정도 되고 그러니까 조금 줄여야 된다 그랬죠 종이컵 하나 가득 담지 마세요. 조금 한 1cm 정도 내려오세요. 종이컵 꼭대기에서 쌀. 쌀. 그 나중에 여러분들 응용하실 때는 그 쌀은 좀 부피가 너무 커요. 그죠? 그 여러분들 뭐 악세사리나 이런 거 활용할 수 있어요. 뭐 남자용 뭐 손목시계를 발에 찬다든가 아니면 저처럼 이런 머리주머니를 구입해서 발목에 채운다든가 이거 너무 투박하잖아요 이거 너무 투박하니까 예쁜 모래 주머니가 있어요 어 그런 걸 이용해서 그 안에다가 뭐 동전을 넣을 수도 있고 동전 또 무게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어 다이소 같은 데 가면 이 전자적을 팔아요 5천원 짜리 5천원 짜리 구입하셔서 좀 중량을 정확하게 재서 하는게 더 지혜롭죠 그냥 대충 해서 이게 뭐 무게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냥 효과 이르기 보다는 나중에는 조금 지혜롭게 좀. 내 건강을 위해서 그 정도는 투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게 앉아 있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때만 착용하시는 겁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잘체 하시는 분이나 소화가 안 되시는 분이나 막 방귀가 좀 많이 나오신 분들나 이 설사가 많이 나오신 분들이 반드시 변화를 일으켜요 몸에 그 정상의 변화를 일으켜요. 소화가 잘 되기도 하고 설사도 줄어들게 하고. 방귀도 줄어들기도 하고, 일단은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걸어다닐 때는 벗으세요. 걸어다닐 때는 벗으셔야 됩니다. 냐가면 여러분들이 왼쪽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착용하는 게 제가 알려드리고자 하는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제대로 배우려면 오른쪽 다리에도 차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팔, 다리 동작은 어떻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왼쪽 다리에 차세요.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때 심지어 잠잘 때도 차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하여튼 조금이라도 걸어 다니면 벗어야 돼요 귀찮지만은 해보세요 귀찮지만은 벗어야 됩니다 이 주의사항입니다 귀찮지만은 걸어 다닐 때는 반드시 벗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가방이나 핸드백 같은데 들고 다니다가 앉아 있을 때 차세요 아, 차시고 자두 번째 실험해 볼 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이 다리에 차는 모래 주머니는 이 무게감을 이용해서 소화계통이나 가스계통은 이 좌우 비대칭 요소가 굉장히 강해요 소화가 잘안 되는 분들은 오른쪽 창자가 좀 커져 있고 오른쪽 다리 혈관이 조금 더 커져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한 80% 90%까지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차라는 겁니다 왼쪽에 차야 돼요 왼쪽입니다 자. 그래서 무게감을 이용해서 가스와 피를 오른쪽 다리와 오른쪽 창자에서 왼쪽 다리와 왼쪽 창자로 옮기는 작업이에요 근데 걸어다닐 때는 착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의사항을 꼭 기억해 주세요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때만 착용합니다 이거 실수하면 안 돼요 실수하면 이상한 몸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테스트 해보라고 그죠 아. 자 두번째는 이제 요거는 이제 자리에 차는 것은 내몸에 신체의 좌우 비대칭적인 요소를 일정 부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왼쪽에 차시라는 거고 두 번째는 상하 비대칭적인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해야 될게 있어요. 자 물병이나 아령 같은 걸 이용해서 동일한 무게를 이용하는데, 그죠? 물병이나 아령을 이용하는데 자 이걸 근데 여러분 그냥 이거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다리에 모래주머니도 차고 해야지. 하, 나뭐 모래주머니 나중에 뭐고 물병 이것만 해, 먼저 해봐야지 이러면 여러분들 이상해져버려 요 몸이. 저는 이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주의사항을 주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일단 다리에만 차도 효과는 확확연히 나타나요. 다리에만 차도 효과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효과 있으니까. 자 두번째 작업은 자 물병 들고 이걸 자바라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바라 운동이라고 하는데 자 물병을 이렇게 이용하면서 바람을 불어주는 거예요 머리도 흔들고 자 물병을 흔들면서 바람을 불어주고 자 물병을 흔들는데 그죠? 어, 물병을 골고루 흔들어 주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도 흔들고 머리도 골고루 이렇게 오른쪽 왼쪽 앞쪽 뒤쪽 자 바람을 불어 주는데 그냥 바람 편안하게 불어 주면 돼요. 편안하게 길게 죠 길게 네? 길게를 불어 주는 겁니다. 너무 세게 불어 아, 하여튼 중간 정도 세기로 길게 불어 주는 겁니다. 자, 이런, 이런 걸 해보시다 보면, 이 다리와 복부에서 피가 가슴 쪽으로, 목 쪽으로, 이렇게 머리 쪽으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갑자기 열감이 이렇게 쏙 올라오는 게 상하비대칭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보면 열감이 막 올라와요. 그 어떤 사람은 트림도 나오고, 트림이 가스거든요? 트림이 안 나와서 막 답답하던 사람이 가스도 막 나오기 시작하고, 막, 막 재채기도 나올 수 있고, 막 그래요. 자, 이 작업을 한, 한 5분 정도 이렇게 해보세요. 왼쪽 다리에 머리주머니 차고요. 아, 왼쪽 다리에 머리주머니 차고 이렇게 해보시는 겁니다. 자, 물병은 하여튼, 이거, 이거는 1 5리터 물병이에요. 이게 사실 물병이 아니고, 이거는, 이거는 환타병, 이거는 사이다병이에요, 사이다병. 1.5리터 여러분들이 시중에 파는 6개짜리 물병은 2리터예요. 그건 너무 무거워요. 2리터는 너무 무거우니까 어, 남자들 탄테도 좀 무거워요. 어, 체중이 없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1.5리터나 도저히 안되면 1리터 정도 사용하는 게좋아요 1리터 물병도 이렇게 편의점 같은데 가보면 주스병이나 이렇게 800ml 혹은 1리터 짜리가 있어요. 여러분 체력에 맞춰서 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어, 어떤 어 분들은 도저히 안 돼서 500ml 물병을 자꾸 했는데 500ml 너, 너 조금 가벼워요 가벼워서 효과가 잘안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어깨가 너무 아프다든가 체력이 너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든 시도는 해보세요 500ml라도 시도는 해보는데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효과가 떨어져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복부와 다리에서 피가 올라오고 바람을 불어주면 폐가 수축이 됩니다 폐가 수축이 되면서 위장에 있던 가스 폐와 위장의 간격이 벌어지면서 위장에 갇혀있던 가스가 식도를 통해서 막 빠져올라와요. 그 상태에서 머리를 흔들어주고 바람을 불어버리면 가스가 막 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배 속에 있던 가스가 처음에 막 가스가 나올 때는 냄새도 나요. 막창자 속에 너무 막안 나오고 막 갇혀있었던 가스들데 처음에는 막 냄새나는데 그게 점점 시간이 가면서 냄새가 싸그라들기 시작합니다. 점점 줄어들기 시작한다니까요. 일단은 이 작업을 꼭 해보셔야 돼요. 이 작업 을 해보셔야 되고, 자두 가지를 해결했습니다. 자세 자, 번째 문제는 자 목에 이물감이나 갑상선 항진증이나 갑상선 기능저하증이나 쇼그렌증후군이나 루프스 루푸스병이나 어떤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어떤 이게 매니에르 증상이다, 비염이다, 이. 백내장이나 노안정상이다 어지럼증이다, 빈혈이다 어떤 이명정상이다 온갖 쪽, 뇌와 목 쪽에 관련된 병들이 있어요 물론 다 소화기관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몸이 망가지면 막 발이 차가워지고 발목이 퉁퉁 붓기도 하고 다리에 부종이 생기기도 하고 무릎이 나가고 발가락이 이상해지고 막 온갖 병이 다 생겨요 그게 전부 혈액순환장애예요 그거 안 바라고 보 혈액순환장애라고 안 생각, 생각하지 않고 발가락만 계속 쳐다보고 있고 막 다리가 부었으니까 다리만 쳐다보고 있으면 그 병을 치료 절대로 치료를 못해요 현대의학의 단점이 그거예요 다리에 문제가 있으면 다리만 쳐다본다는 거예요. 몸 전체를 바라봐야 되는데 이 현대 의학이 굉장히 전문화가 돼 있어요. 뭐 내과, 면 내과, 외과 뭐 외과, 뭐 하여튼 뭐이저뭐 뭐, 하여튼 비뇨기과 뭐 하여튼 다 분리가 돼 있잖아요. 왜그증상만 찾아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 문제는 그러니까 이게 희귀병이 래되 그래요. 몸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가질 수가 없는 게 지금 현대의학 난제예요 난제 그니까 실제로 어떤 현대의학 의사분들이나 한의사분들이나 뭐 대체의학을 하시는 분들이나 그 분명히 문제점을 깨닫고는 있어요 아 이래갖고 이이의그 치료법을 찾아낸다라는 게참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합동 병진을 해야 된다 서로 좀 내가 부족한 점을 도와서,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침도 놓고, 수술도 하고, 도수, 병원에서 도수 치료도 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치료도 하고. 예전에는 막 그게 너무 이렇게 찢어져서 힘들었는데, 그나마 지금 다행인 게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협업해서 치료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세 번째 머리 쪽입니다. 예, 목에 이물감. 목에 이물감 여러분 뺄수 있습니까? 그 빼는 거 가능해요. 갑상선 항진증 현대의학에 치료 못해요. 정상을 조금 누그러뜨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치료 못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자, 목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대부분 머리와 제가 혈액의 상한선이라고 해요. 혈액의 상한선 제가 아까 머리 꼭대기에서 밑으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피가 자꾸 내려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요즘은 젊은 사람들한테 심지어 초등학생들한테까지도 이런 병이 나타나요. 왜? 활동을 너무 안하니까 몸을 너무 사용을 하고 애를 막 학원에 집어넣고, 막 책상에만 앉아있고, 거기 숙여서, 애는 또 쉬는 시간에 스마트폰만 거기 숙여서 보고 있고 하니까, 머리에서, 얼굴에서 피가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부모, 부모님들은 그또 왜, 왜 아픈지도 모르고, 병원에만 또 끌고 다니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그냥, 막, 그냥 당하는 거예요. 어린애들도 이 병이 나타나요. 어린애한테 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왜 나타날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머리에서 피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게 상한선이라고 해요. 여기서 이렇게 살짝 떨어지면 여기에 여기 피가 부족해지면 정수리 부분 탈모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이거 이제 농도 업이에요 농도 농도사업. 상 밀도, 혈액의 밀도 업인데 이렇게 떨어지다가 피가 이게 눈에 이렇게다 걸리면 눈이 갈가. 하고 눈꺼풀이 자꾸 내려앉고 뭐이게 여기 여기 다크서클인가 이런 게 까만 게그 혈이 피에요 피 피가 일로 치고 올라가지 못하니까 이게 전체적인 상한선이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눈에 문제가 나타나요 이렇게 내려오다가 귀에 걸리면 상한선이 내려오다가 귀에 탁 걸리면 이명이나 난청 증상이 나타나요 자 물론. 이제 머리 쪽에서 피가 빠지면, 뭐, 어지럼증, 편두통, 이런 것도 막 여러 가지 나타나겠죠? 또 이게 딱 코에 딱 걸리면 코가 막히기 시작합니다. 코가 막히고 이유 없이 콧물이 줄줄 흐르기도 하고, 막, 코에 문제. 또 이게 입으로 내려오면 잇몸이 붓기 시작하면서 잇몸에 염증이 자꾸 생겨요. 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제, 어떻게 든 나쁜 자세 습관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렇게 자꾸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내려오다가, 요지점에 걸리면 이게 편도선이 막 붓기 시작해요. 이리로 올라가는 모든 편도선이 이게 상한선이라는 거는 밑에서 심장에서 올라오는 피가 일로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자꾸 여기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이 윗부분의 혈관은 좁아져 있고 요 아랫부분의 혈관은 살아 있는데 이 부분에서 올라가는 피가 혈관이 좁아져 있으면서 못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못 올라가고 있으니까 여기 압력이 자꾸 이 부분에서 형성이 된다는 게 압력이. 자, 이 윗부분은 혈관이 좁아져 있고, 이 아랫부분은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이, 이, 올라오다가 약간 잘 올라왔는데, 여기서부터 혈관이 좁아져 있으니까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압력이 계속 형성이 되니까 붙는 거예요. 그죠? 편도선이 왜 붙겠습니까? 편도선 붙는 것도 면역질환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려버려요. 호르몬 이상이다. 갑상 뭐 갑상선 호르몬 이상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려버리는 거야. 제가 보니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혈액이 여기서 멈춰 있는 거야. 제가 치료 사례를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안 보고 여러분한테 여러분한테 거짓말 을할수 없고 기만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게 또 떨어지면 여기 보면 여기 뭐예요? 후두 덮개. 이 남자들이 이게 여기 보면, 여자들도 있긴 있는데, 남자보다 작아서 잘안보이는데이 부분에 탁 걸리면, 여기 갑상선이 아래쪽에, 양쪽에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걸리면, 갑상선의 압력이 올라가면 갑상선 항진적. 호르몬이 너무 많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 신진대사가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노화현상이 빨리 일어나고, 몸을 막 태워버리는 거죠. 빨리 노화시키는 거예요. 그, 뭐, 영화배우 그, 중국이 이영, 이영글신가? 그, 막, 그, 영웅이나 이때 정몽은 이런 데 나왔던 그분 있잖아요. 갑상선 항진증에 영화 배우인데 갑자기 그뱅이가 걸려서 파스늘 늙어버렸더라고. 자, 이, 여기에 딱 걸리면 갑상선 항진증. 또 여기에 딱 걸리면 성대 결절이나 성대가 부어요. 세미나 오시분 중에 여기가 성대가 막 부어서 염증이 생겼다가 열심히 물고나무 서게 하고 머리 흔들게 하고 자발화 운동하면서 이 염증이 거의 다 사라진 분이 계세요. 제가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분이 거의 10년 이상을 그 문제로 해결하지 못하고 실제로 병원이나 병원 다 다녀보고 검사 받아보고 약도 먹어보고 답이 안 나오다가 운동으로 그냥 해결이 된 거예요. 물론 100% 해결됐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붓기가 다 빠져버렸어요 약간만 그 병변이 그 엑스레이 보니까 병변이 약간만 남아있고 붓기 자체는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피를 올려 버리니까 그게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피를 머리 쪽으로 올려 버리니까 그쪽에 혈액이 다 빠져버리니까 염증이 생길 이유가 없다는 라 거예요 그 친구가 더 이상 약을 먹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계속 운동을 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네, 다 들어가고 있고. 상한선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야. 왜? 갑상선의 압력이, 그 모든 신체 기관은 적정 압력이라는 게 있어요. 적정 혈압. 그니까 러 우리가 호르몬을 분비하는, 에? 여러 기관들이, 그냥 신장이 있고, 심의장이 있고, 췌장이 있고, 뭐, 호르몬을 분비하는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그, 적정 압력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호르몬이 과다 분비가 된다든가 호르몬이 아예 생성이 안 된다든가 하면서 우리 실질적으로 면역체계를 떨어뜨리기는 해요 근데 원인을 면역질환이라 이래놓고 원인은 엉뚱하게 그 면역체계를 약물로 다스린다 이래버리면 그건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바뀌었으면 이 압력을 다시 정상화시켜 줘야 그게 근본적인 치료지 그죠? 빈혈 있는 사람들은 뇌에 피가 부족해요 진짜 부족해요 이걸 빈혈을 약으로 치료한다 뭐 비타민을 먹는다 물론 효과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 치료는 아니에요. 신절로 고생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그거 치료 아니거든요. 머리에 피를 채워주면 뇌가 안정감을 찾으면서 치료가 돼요. 메니에르 증상이 불치병으로 알려 있는데 제가 똑똑히 먹겠습니다. 메니에르 증상이 완전히 치료되신 분을 제가 봤어요. 왜왜 왜, 왜 현대에서 불치병이라고 하는데 왜 치료가 됐냐. 이래요. 그분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음식을 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 운동한 거예요. 운동. 머리에 피집어 넣는 운동한 거예요. 헤드뱅이하고 막팔 흔들어주고 다리 조작해주면서 소화계통 잡아가면서 좌우비대칭 맞춰가면서 피를 계속 끌어올리니까 치료가 돼버린 거예요. 이명증상 치료되신 분들 많이 봤습니다. 물론 실패하신 분들도 봤어요. 이명증상 너무 고통스러워서 포기해버린 분들도 봤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요? 치료법은 있는데 그걸 포기하지 않고 지식으로 준비하고 내가 그걸 실천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자 마음이 약해지면서 두려움과 함께 그걸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가 여러분들을 치료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치료 갑상선의 압력이 떨어져 버리면 그러니까 혈액의 상한선이 이 밑으로 내려와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상선 압력이 툭 떨어져 버리죠 너무 기능 저하증 호르몬의 생성이 안 되고요. 호르몬의 생성이 안 되면 침이 안 나오고 콧물이나 눈물 계통에 문제가 생기고 소화가 침이 안 나오니까 소화가 안 되고 식도가 말라가고 이거 그 이거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뭐, 이름도 참 특이하게, 뭐, 그 병명, 병을, 병명을 지은 신분, 의사분의 이름을 따서 지었겠죠, 그죠? 어. 근데 하여튼 쇼그렌정후입니다 적정 압력에서 벗어날, 니까 그러니까 상한선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이 상한선이 실질적으로 이 밑으로까지 떨어져 버린 는 분들도 계세요. 떨어지면, 폐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폐확장증 폐쇄성 폐질환 기관지확장증 자꾸 감기에 걸리고 호흡이 잘 안되고 날숨이 안되고 이런 병으로 자꾸 넘어가요 정상이 자꾸 떨어지면서 계속 넘어가는 거야 또 떨어지는데 똑바로 안 떨어지고요 오른쪽 폐가 더 먼저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역류성 식도요 또 왼쪽 폐가 먼저 떨어져도 역류성 식도요 역류성 식도염하고 위산역류하고 같이 나타나요 또 떨어지다가 자주 체하는 증상 밥만 먹으면 체하고 또 떨어지다가 변이 왜 그래 묽게 나오는지 계속 설사 증상이 나타나요 완전히 설사가 아니고 묽은 변 증상 그 다음에 또 떨어지다가 방귀 증상으로 나와 방귀가 끝자락이에요 항문으로 나오는 게뭐 치질도 생길 수있습니 이제 끌어올려야 돼, 요 자, 아까 왼쪽 다리에 모래주머니 차는 거 테스트 해보시고, 물병들기 한 5분 하면서 팔하고 머리하고 흔들면서 바람 불면서 하세요. 일단 테스트하니까 바람을 조금 세게 한번 불어보세요. 모래주머니 차고, 한 5분 있다가 물병들기를 해보세요. 물병들기. 이게 자바라 운동이에요. 자바라는 거는, 밑에 있는 어떤 액체를 위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일종의 일본 말인데, 이렇게 펌프지라는 게 있어요. 쭉쭉쭉 이러면 밑에 있는 물이나 기름 같은 게 이렇게 호스를 타고 이렇게 위로 올라와요. 그게 펌프 작용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이게 펌프 원리가 되면서 피하고 가스가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람을 불어주면 가스하고 공기가 섞여서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자, 이물감 빼는 법에 대해서 한번 시간은 지금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데 한번 해봅시다. 이제 갑상선 기능저하증 상한선이 여기에 걸려있는 사람은 피를 자꾸 이 위로 올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압력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갑상선에서 호르몬을 이제는 점점 정상적으로 분비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럼 치료가 되는 거 아닌가요? 갑상선 기능저하증은 이 상한선이 여기 내려와 있다고 했잖아요. 자꾸 끌어올려서 상한선을 여기에 걸어주고 걸어줄 뿐만 아니라 계속 올리다 보면 피가 계속 연결되면서 올라오면서 여기 정상적인 압력을 회복하면서 치료가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갑상선이 좋아졌다는 분들도 제가 여러 분 댓글이나 이런 데서 봤어요 근데 그게 동영상 하나로 왜냐하면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온몸의 증상들을 갖고 있어요. 소화가 안 되는 분도 계시고 어지럼증 있는 분도 계시고 손발이 차가운 분도 계시고 뭐, 뭐 부종이 있는 분도 계시고 뭐단한 포진이 있는 분도 계시고 막 희한한 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동, 한 개의 동영상으로 묶을 수가 없어요. 묶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오늘 동영상을 준비하면서 와, 이게 진짜 긴 동영상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희귀성 질환으로 여러분이 곧 병원에서 고칠 수 없다면 그건 무조건 희귀성 질환이에요. 근데 제가 희귀성 질환을 절대로 불치병으로 바라보지 마시라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희망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단언하건데 그거는 치료할 수 있는 병이라고 진짜 단언하고 싶어요. 내 속마음으로도 단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단언합니다 이러면 여러분들 욕할 거 아니에요? 지가 뭔데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단언을 해요 내 속마음으로. 교만하다 이럴까 봐 제가 말을 못해요. 세미나에 나오신 분 중에 파킨슨병 걸리신 분이. 많이 좋아지시고 많이 좋아지셨어요. 제가 겉모습만 그, 그 봐도 사람이 안정감이 생기면서 많이 좋아지셨어요. 치매하고 뇌경색 오신 분이 계세요. 편척마비 반신불수 침대도 나오지 못하는 분이 걸어다녀요. 운동하면서 쎈에 나오세요. 그, 어떻게 말로 설명을 할수 있겠습니까? 파킨슨 병이 낫는다 뇌경색이 치료가 된다, 치매가 치료가 된다. 이게 말이 돼요. 현대에서는 거의 불치병으로 칩을 해버리거든요 그럼 뭐, 그렇게 진단 내리면, 그러면 죽으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러면 안 되죠. 자, 목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목 문제를 위해서는, 여러분 진짜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목에 이물감을 한번 빼는 거. 근데 여러분들 혹은 구독자 여러분들이나 이 동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한번 구독자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자세가 있어요, 자세가. 자, 여러분들 이게 똑바로 있는 자세가 똑바로 있는 자세가 아니에요, 사실은, 원래는. 음? 물론, 꾸정한 자세보다는 훨씬 나은 자세에요. 그죠? 어. 근데 이제 이 상한선이 밑으로 많이 내려가 버린 분들은 이 똑바로 앉아도 피가 안 올라와요 원래 어 이렇게 있으면 피가 떨어지고 자 그러니까 절대로 등을 이렇게 굽히고 앉지 마세요 지금 아직 건강하신 분들은 절대로 그냥 앉지 마세요 어떻게라도 똑바로 앉으려고 하세요 자, 원래 이렇게 있으면 피가 떨어지고 머리에서 이렇게 있으면 조금씩 올라오는 어 결과를 나타내요 근데 벌써 여러분들이 뭐 갑상선기능항진증이나 저하증이나 뭐편도선염이나 성대염이나 뭐 이런 이런 쪽으로 그 목에 이물감 증상 갖고 있는 분들은 벌써 많이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물감이라는 건이 혈관이 식도, 식도를 식도 통해서 올라온 혈관이 커져버린 거예요 상한선이 거기에 형성이 된 거야 그윗부분 혈관은 좁고 거기서 피가 못 올라오니까 거기가 혈관이 커져버린 거예요 그니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면 거기에 걸리면서 넘어간다. 보통 때하고 느낌이 다르다 해서 이물감, 그러니까 다를 이 자에, 어, 물건이라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이물감이라는 얘기를 쓴 거라고. 요 그니까 러 하여튼, 어, 죄송합니다. 전화기를 안 꺼놓고. 그 혈관이 여기 부어있는 거예요. 이 피를 이 위로 끌어올리버리면 그 혈관이 좁아지면서 이물감이 풀려요. 진짜로 풀려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하시는 분도 계시고 실패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 그래요 만약에 내가 쇼그렌증후군이다 루프스병이다 뇌경색이다 목에 이물감이다 이거 갖고 있어 나는 그거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아 왜? 내가 내 몸에다가 적용하면그 느낌을 알 수가 있으니까 바로 적용하면 치료를 할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나는 방법은 가르치는데 치료는 누가 하냐면 여러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가 이제 막 천차만별로 결과가 천차만별로 나오는 거예요.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세가 이제 중요한데. 원래는 가장 강력한 자세는 엉덩이를 뒤로 빼는 거예요. 엉덩이를 이렇게 뒤로 빼고 허리를 이렇게 굽히면서 가슴을 앞 아랫배와 가슴을 앞으로 확 내미는 거예요. 그럼 이게 등이, 이 덩어리, 허리가 앞으로 확 밀려나겠죠, 그죠? 이렇게 있으면, 자 이런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상태에서 팔하고, 그니까, 아까는 물병 들었는데, 지금 물병 들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안 하시니까, 팔하고 머리를 자꾸 이렇게 흔들어주고, 팔이 힘들 때는 머리만 내려도 이렇게 자 흔들어주고, 음 으, 으, 자, 목에 힘주고. 자, 이빨 딱딱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그죠? 그 하늘을 보고, 아랫 이빨을 윗 이빨 근처까지 갔다가 온다는 느낌으로 목에 힘을 주면서. 으, 자, 하실 수 있죠. 어, 으, 으, 자, 원래, 강한 힘을 줬으면 이렇게 흔들어 주는 운동을 꼭해 줘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그래 물구나무 서기 했다가 내가 물구나무 서기 하고 나면 꼭 헤드 뱅잉을 하라고 했는데 안에서 막 목이 막 담이 왔다 이런 건 제가 몇번 봤어요 그러지 말고 강한 운동을 하면 원래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꼭 병행하면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몸살이 걸려 그래요 담이 온다다가 피가 올라가다가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그것이 또 멈춰 버린예요 이물 가면 올라오다가 빠지 쭉못 올라가면 여기서 탁 걸려버리면 이물감이 이동이 되버예요 이동이 되면서 다른데 탁 팽창이 순간적인 팽창이 딱 일어나면 처음에 생기면 되게 아프거든요. 흔들어 주는 걸꼭 강한 힘을 준다라는 거는 확 밀어 준다라는 거, 흔들어 준다라는 거는 그 밀어 준 힘을 계속 이동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자 평상시에 바른 자세 그러니까 근데 이, 이것도 바른 자세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벌써 몸이 많이 망가져신 분들은, 이렇게 해야만 피가 올라와. 엉덩이를 뒤로 밀고. 자, 엉덩이를 뒤로 이렇게 밀고, 아랫배와 가슴을 앞으로 확 미는 거야. 근데 처음에 이렇게 하면, 폐가 이렇게 들려버려요. 들리면서, 폐가, 갈비뼈에 끼울리면서, 몸, 그니까, 충격이 와요. 충격이 오시는 분들 하면 안 돼요. 좀 쉬었다가, 연습을 몇번 하다가, 처음에는 약하게, 또 강, 약하게, 약하게 약 하다가 게 강하게 하면서 이렇게 자세를 만들어 낸 상태에서 자 팔하고 머리를 이렇게 흔들어 주는 겁니다 자 평상시에 이 운동이 계속 해줘야 돼요 제 경험으로 는 이물감을 빼기 위해서는 혹은 예를 들어서 갑상선의 압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물감 빼는 데는 제 경험으로 한 3일 정도 걸렸어요 이모감이탁 잡혔을 때 근데 그것도 지속적으로 노력 안 해주면 다시 잡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동영상에서 머리 흔들기는 거의 하루 종일 한다고 생각해라. 여러분 현대인들이 머리 운동을 안 해요. 이렇게 흔들어주는 것만 해도 평생에 치매가 안 걸릴 텐데 머리 운동에 대해서 누구 하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분들이 아주 소수예요. TV에 가끔씩 보면 뭐 머리 도리도리 흔드세요. 도리도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런 프로그램이 가끔 나오긴 나온데 도리도리도 좋지만, 이렇게 흔들어주는 게더 좋아요. 골고루. 그러면, 목에 근육도 생기고, 그죠? 에? 머리에 피도 잘 공급이 되고, 갑상선도 살아나고, 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자 기본적으로 팔하고, 바른 자세와 팔은 되게 해주고, 아까 그런 자세를 하루 종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목에 이물감이나 이런 걸 빼기 위해서는, 어, 이 자세를 좀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야 밑에서 계속 피가 치고 올라와줘야, 어, 지금 머리 누르기나 이런 거할 건데, 밑에서 치고 밀을 밑에서 위로 밀어 올려주는 작, 힘이 작동이 돼야, 위에서 이마나 뒤통수를, 이마를 눌렀을 때, 이게 쭉 빠져서 올라오거든요. 목에 이물감은 약으로 치료 못해요, 절대로. 목에 이물감은 절대로 약로지는 못해요. 그 아주 약하게 잡혔을 때 그때는 진짜 뭐푹 쉬어줬다가 이렇게 풀리는 경우도 있는데 벌써 이물감이 생긴지 뭐몇 개월이 지났다 이러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 풀어내야 되거든요. 기본적인 자세를 항상 할 수는 없지만은 좀 쉬었다가 이렇게 한 번씩 또 밀어주고 엉덩이 뒤로 빼고 아랫배 가슴을 앞으로 밀고 머리 흔들고 후. 자 머리 계속 흔들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요 이물감 빼기 위해 한 3일 동안 아주 작심을 하고 뺐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방법은 알려드리는 겁니다. 제가 어떤 방법을 취했냐 하면 일단 최대한 자세를 잡고. 또 물론 풀 때도 있어요 너, 너무 잡아버리면 막, 막 폐로 들리고 피하고 너무 올라와서 막 귀가 팍팍 해져 버려요 바람 불어주고 자, 목에 힘주고 음, 음, 음. 어떤때 음, 음, 음. 이렇게 하고 어떤때 보세요 자, 손가락을 손가락 두 마디가 있어요 두 마디를 아랫니빨 위 올리는 거예요 음. 음, 음, 음. 자, 손가락으로 아래 턱을 꽉 누르면서, 아래 턱을 올렸다가 들었다 내렸다 하면, 이 식도에서 피가 일어 아래 턱 쪽으로 해서 이렇게 머리로 올라가요. 아, 아, 아, 아. 자, 이거 한, 뭐한 다섯, 번 이렇게 해주다가, 뭐 손이 아프면 휴지나 이런 거 손수건 대고 이렇게 하세요. 아,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걸로 안 돼요. 이걸로 안 되고, 자, 보세요. 아, 자, 목에 어? 아랫목과 아래 턱에 힘을 주고, 아랫잇발을, 윗잇발 가까이 붙였다가 떼는 거야. <놀람> 자, 이게, 이게 기본 올린데 자, 식도에 있는 피를 아래 턱과 머리 쪽으로 피를 끌어올려야, 끌어올려줘야 이물관이 풀리거든요. 끌어올려주면 피가 식도에서 잘 올라오면서 갑상선의 압력이 회복이 돼요. 성대의 압력이 떨어져요. 결절이 왜 생깁니까? 그게 압력이 너무 높아서 갈라지는 거예요 가수들이 성대결절이 오는 거요 노래를 하면 막 해서 막 혈관이 쥐어 짜내는데 여기서 걸려서 못 올라가 보니까 머리 쪽으로 못 올라가니까 성대결절이 오는 거예요 압력이 왜 너무 탱탱하면 이렇게 살이 튼다 이런 말이잖아요 너무 탱탱하면 살이 막 갈라져요 이게 결절이잖아 그죠? 압력이 너무 높으니까 성대가 부었다가 맞맞 맞지 못해서 갈라지기잖아. 염증도 잡히고 그까이게 그러니까 거기 염증을 이렇게 올려버리면 치료 아닌가요? 제가 보기 엔 치료 맞아요. 실제로 그런 사례도 또 봤고 저도 경험했었고 그죠? 자잘 보세요 이제 이마도 이렇 가르켜드리겠습니다. 이마도 이렇가르쳐드리는데자 이거 음. 아래목과아래 아래 아래, 아니, 목과 아랫턱에 힘을 줘야 돼요. 으으, 으으, 자, 이렇게 하면서 이마를 누른대. 자, 벽과 발 사이의 거리를 한 50cm 이상 둬야 돼요. 50. 그러니까 이마는 어느 부분을 누르나 하면 이마를 참잘못 누르더라고요. 이마는 너무 여기도 말고, 너무 여기도 말고, 한요 지점. 자, 머리와 여기에 딱, 가운데서 조금 내려오는 지점. 미간과 미간, 한, 3cm 정도 위에, 요 지점을 눌러야 돼요. 여기를 눌러버리면, 목에 힘이 잘안 받아요. 그요 그러니까 지점을 눌러야 효과가 있어요. 자, 이거, 꽉 누르면서, 으으으, 으으, 으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자 10번 내지 12번 정도 합니다 10번 내지 얼굴이 뻘개지죠 그죠 목에서 피가 쭉 올라온 거예요 얼굴이 뻘개지 맞죠? 피가 올라오는 겁니다 자 이것만 하면 안 돼요 이것만 하면 안 되고 저걸 하고 나면 꼭 헤드뱅잉을 해줘야 돼 헤드뱅잉을 어떻게 하냐면 자잘 보세요 자 오른쪽 손에 주먹을 쥐세요 그 땅바닥에 내려놔 자 왼쪽은 팔꿈치를 왼쪽 무릎 위에 올려놓 자 무릎은 최대한 펴세요. 최대한. 뭐 끝까지는 안 펴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머리를 흔들면서 바람을 불어주는 거예요. 바람을 불어줘야 됩니다. 바람 불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폐를 수축을 시켜야 피가 쫙 빠져 올라와요. 바람을 꼭 불어야 됩니다. 이걸한 20회에서 30회 정도 머리를 흔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올라오던 피가 아까 강한 힘을 줬다는 라 거는 여기서 꽉 밀었다는 라 거고 머리를 뒤집어서 흔들었다는 라 거는 올라오던 계속 그러니까 관성을 일으켜서 작동시켜서 계속 빠져 올라오라고 도와준 거예요. 지금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그죠? 쭉쭉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피가.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제 경우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제 경우만. 여러분한테 뭘 하라 이러기가 제가 두려워요. 제 경우는 이제 바깥에서 일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바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내가 이 말을 거의 한 20번 가까이 눌렀어요. 헤드뱅잉도 거의 20차례 하고, 첫날에 한 20번 정도 하다가, 첫날 하고 나니까, 어, 확실히 풀리더라고, 사실은. 근데 완전치가 않아서, 두째 날은 한1 0번 정도 했어요. 셋째 날도 한1 0번 정도 했는데, 어, 그 다음에는 없어졌다는 느낌이 확신이 들더라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아, 이거는 또 지식이 있으니까, 아, 이거는 그냥 방치를 하면 또 생길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날, 그 이후부터는 머리 누르기를 기본적으로 한세번 내지 네 번은 꼭 했습니다. 이빨도. 자, 여러분 이빨 딱딱하고 바람 버는 거 아시죠? 구독자 여러분 아시는데. 음, 음, 음. 자 이빨은 아래 턱하고요. 식도하고 후도하고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위장하고. 아래 턱은 머리하고 따로 놀아요. 두개골하고 아래 턱은 이 관절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이 아래턱이 식도하고 위장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래턱을 움직여주면 피가 계속 올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야. 자 이마를 누르면서 아, 아, 아 하면 이게 올라오던 피가 더 강력하게 이렇게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거기다 헤드뱅잉까지 들어가면 도움이 되겠죠. 그죠? 자또 이마를 또막 아, 너무 많이 누르다 보면 막 아, 앞머리가 아플 수가 있어요 두통이 올 수가 있어요 두통이 오면 뒤통수를 좀 눌러야 돼 뒤통수 누르는 방법 아시죠 벽에다 대고 동일해요 벽하고 한 50cm 두고 뒤통수도 너무 꼭대기 되지 말고 꼭대기에서 뒤로 한 중간 지점 저 아래쪽에 대야 돼요 뒤통수를 거기 돼서 이제 어깨하고 몸통은 벽하고 다 떨어뜨리고 몸을 이렇게 흔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목에 힘이 완전히 집중되도록 머리는 고정을 하고 발바닥도 고정을 한 상태에서 몸을 앞 뒤로 이렇게 막 흔들어 주면 뒷목에 힘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렇게 해버리면 뒤쪽으로 또 피가 더 많이 올라가면서 이 앞쪽 이마 쪽 두통 현상이 사그라들어요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이, 여러분들 이걸 알면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 은잘 하시겠죠 근데 이 동생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걸 잘 이해를 못하시니까 이 앞쪽으로 올라오는 피를 뒤쪽으로 좀 분산을 시켜버리면 이쪽에 압력이 확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두통이 근데 뒤쪽 누르는 거는 이게물과 빼는 거하고는 큰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 그러니까 뒤쪽 누르는 거는 이 성목은 뭉친 거 있잖아요. 성목은 뭉친 거 뽑아내는데 되게 도움이 돼요. 누워서 다 해도 되고 벽에 기대서 해도 되고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쇼그렌 증후군으로 인해서 이렇게 연락을 한번 주셨던 분이 계세요. 근데 그, 그분도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다양한 증상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진짜 다양한 증상들은 소화불량부터 시작해서 침이 안 생기니까 목이 말라가고 막뭐 그때 얘기를 하고 정상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10가지 이상이에요. 몸이 망가질 때는 그렇게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망가진다 이거 뭔가 이상이 있는 거야. 이대사증분이야 그냥 아, 그난그래 그분하고 통화할 때도 그런 느낌인었는데 아, 이분이 쇼그렌 정우군이라는 병명에 잡혀 계시는구나 잡혀 계시는구나 나 그걸 좀 풀어주고 싶었어 풀어주고 싶어서 이제 동영상 몇개 제시해 드리고 한번 일단은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도와드릴 수는 없어요 끝이 안 나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 하셔야 되거든요. 그, 머리 누르기도, 이러 면 뭐, 뒷목 통증, 뒷목 결림 치료법, 뭐, 이렇게. 그, 사실은 여기, 여기, 막 뭉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뽑아내기 쉬워요. 관심만 조금 가지면, 이거 한 3일이면 거의 다 빠져버려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평생을 여기를 아파서 막 잡고 살아가는 분들 많더라고. 볼 때마다 답답해. 또, 또 해보라 그러면 믿지도 않아. 뭐, 나중에 해볼게. 뭐. 아 귀찮아 하더 아, 고쳐준다라는데도 안 믿어요. 뭐, 어째, 어째야 될지. 자, 우리가 병의 치료라는 거는 혈액순환장애를 해결해야 돼. 혈액순환장애는 좌우비대칭, 상하비대칭이 다 걸려있습니다. 가스 이동시, 그 체계가 무너져요. 가스 이동 시스템 장애. 가스는 계속 이쪽으로 잘 나와야 돼요. 여러분 단적으로 한겨울철에 막추 추운 날씨에 바깥에 나가 보면 사람들을 잘 관찰해 보세요. 코 김이 나오잖아요. 코 김이 아주 강하고 세게 나오시는 분들이 건강하신 분들이에요. 가스 이동 시스템이 굉장히 살아 계신 분이 그런 분들은 소화도 잘 되고, 몸이 막잘 움직이시는 거예요 근데 보면, 가스가 세게 안 나오고, 여기서 몽골, 몽골, 막 맴돌면서, 턱 얘기가 탁, 탁, 빼지고, 막, 그런 분들 계세요. 지름이 많이 붓고, 막, 이런 분들. 이 가스, 이런 분들이 소화 기능이 약해요. 몸이 무너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호흡이 잘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자, 이런 걸 해결하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정상을 치료를 하려면, 어, 가스가 어떻게 이동하느냐, 또 어떤 원리로, 또 내가 어떻게 해야 가스가 정상적으로 이동하느냐를 배워야 되고, 또 여러분의 폐에, 또 혈관계통에, 언제, 어떤 문제가 나타나 있고, 그걸 해결하려면, 모래주머니를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잠잘 때는 어떻게 자야 되고, 앉아 있을 때나 일할 때는 어떤 자세로 해야 되고 걸어 다닐 때는 어떻게 걸어 다녀야 되고 하루의 운동 스케줄은 어떻게 잡아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지식이 탑재가 돼야 돼요 대부분 이렇게 병을 치료하시는 분들은 단답형의 답변을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막 세미나에 보면 황당할 때가 있어요 아, 나 이런 정상, 저 이런 정상, 저런 정상 이 있는데 어떻게 치료해요? 하면다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될지. 제가 그 이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제가 동영상을 거의 한 150개 가까이 올려 놨어요. 네, 여러분들한테 그거 다 보라고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근데 다 보시는 분들이 지혜로우신 분들이야. 내가 뭐 그분들이 오랫동안 건강하실 분들이고 다 보시는 분. 심지어 제가 관계 세 번까지 다 보신 분이 계셨어요. 150개 되는 걸세 번을 보셨다 더라고 대단하신 분 아니에요 근데 그 분하고 대화를 해보면 진짜 많이 아세요 제가 뭐 무슨 질문을 해보면 답변도 참 잘하시고 또 자기 몸을 잘 관리를 하고 계신 게 분명히 아는 만큼 잘 하시는 거예요 근데 동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말이 안 통해요 대화가 안돼 대화가 뭘 가르켜줘도 그게 뭐지 하고 막 질문도 막 가르켜줬는데 딴 소리 하고 계속 딴 소리 질문하고 막 계속 그래요 그걸 뭐 제가 그걸 머릿속에다가 뭐 지식을 막 집어넣어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일단은 모든 분들이 보시라고 동영상 이렇게 쫙 펼쳐놨거든요 근데 다 보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어떤 근데 이제 나중에는 다 보셔야 돼 나중에 다 보시는데 일단은 기본 동영상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 동영상 기본 동영상 보시려면 일단 장길성 동영상 보는 방법이라는 동영상이 있어요 유튜브에서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장길성 동영상 보는 방법이라는 동영상도 있고 그냥 곧장 들어가 보시고 싶으시면 아 그것도 귀찮다 그냥 다이렉터로 들어가자 이러면 대사정후군 치료법 1이라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요 끝자리가 여기 붙여 연계 동영상으로 여러분 클릭만 한번 들어가십니다 그동영상안 보셔도 돼요 안 보셔도 되고 그 밑에 댓글나라보세요댓글나을보시고 그 댓글 첫 번째 댓글을 보시면 뭐 자바라 운동법을 꼭 보셔야 됩니다 다리 조작을 이용한 가스 통제법을 꼭 보셔야 됩니다 명시통증 폐 가스 차는 정상 치료하려면 동영상 꼭 보셔야 됩니다 좌우비대칭 동영상 꼭 보셔야 됩니다 모래주머니 차는 방법에 대해서 꼭 보셔야 됩니다 모래주머니까꼭 차고 들어가야 돼요 그게 도저히 안 되면 모래주머니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세미나에 오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세미나에 오시면 여러분의 몸 상태를 체크를 하고 제가 거기에 합당한 모래주머니도 착용을 시켜드리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방법은 여러분 세상에 치료법이 없다 이런 얘기는 이제 하지는 마세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여러분 생명은 이제 끝난 거예요. 그건 희망이 없다는 뜻이에요. 아토피요? 저는 아토피를 불치병으로 보지 않아요. 대사기능을 회복을 시키면 피부병이 좋아졌다는 얘기 있어요. 전립선 비대증이 어떻게 불치병입니까? 발기부전이 어떻게 불치병입니까? 탈모가 어떻게 불치병입니까? 이제 불치병이 아니라고 봐요. 아니, 아니라는 게 확실해졌고요. 긴 시간이었습니다. 긴 시간인데, 여러분들 하여튼, 막 제가 여러분들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동영상을 길게 찍는다고 해서 저한테 유익이 되는 게 없어요. 근데 한 분이라도 더 설득을 해야 되고, 한 분이라도 더 움직이게 만들어야 그분들을 살릴 수가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좀, 여러분, 이거는 지금 제가 희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희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잘 하셔야 돼요. 제 자랑하려고 아니에요. 저는 자랑, 칭찬받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것도 귀찮아요. 나이를 먹으면 그 칭찬이, 저 칭찬 많이 받아왔거든요. 세미나 오신 분들한테. 그게 이제 감동도 안 돼요. 감동도 안 되고 그러려니 해요. 그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너무 병 중에 고통스러운 인생을, 제 인생의 절반이 날라갔어요. 병마와 싸우다가. 근데 살아났거든요. 나 여러분 살아났으면 좋겠어. 살아났어. 살아보세요. 너무 쉽게 접근하지 마세요. 내가 병 치료를 이거 짧게 잡았으면 될 문제가 아니다. 최소한 3년, 길게는 5년까지도 잡아야 된다. 이거.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면. 제가 어느 의사가 당신은 이 병은 5년 안에 치료됩니다. 이런 말 하는 의사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래요. 한 1년 정도 하면 한 50% 이상 회복이 돼요. 한 3년 정도 하면 60% 회복이 돼요. 한 5년 정도 하면 70% 정도 회복이 된다고 보셔야 돼요. 제가 제가 바라보는 병은 그래요. 근데 1년을 못 기다리신 분들이 태반이에요한 일주일 하다가 에이, 다른 방법 찾아봐야 떠나요. 근데 나중에 다시 돌아오시더라고 다시 돌아오세요. 왜? 다른데 가보니까 방법이 없거라 그러니까 다시 오셔서 또 보시더라 고 세미나 오시는 분들 중에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뭐 작년에 조금 보다가 포기했다가 또 와서 다시 했는데 아 그때 이해가 돼서 효과도 보고 그래서 세미나에 왔다 이런 분들도 계셨고 그러니까 어떤 하, 저는 믿지 마시고 제가 하는 말을 한번 믿으려고 이렇게 노력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믿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들어보면 여러분한테 절대로 유익이 안생겨요 여러분 수원해서 그죠 연계 동생 올려놓겠습니다 그냥 하여튼 제가 너무 길게 올려드려서 죄송하고 아또 어, 한주 동안 또 이렇게 후원에 함께 후원금 보내주신 분들이 여러분 계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후원해 어, 주신 분들의 밑에 댓글란에 조금 성함이라도 알려 아, 남겨놓겠습니다. 후원해 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동영상 어, 긴데도 어,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